왜 굳으셨어요, 형님, 갑자기? 네, 여기서 봐라. 370 바퀴 돌수 있어요. 주전이 턴잘 돌아. 아니 여기 미끄럽다는 거예요. 이 제가 아직 발을 어디다 중심을 잡아야 할지 그런 것 같아요. 어머, 저기 식물들이 다 지금 언니 어제 치시는 거 아니죠? 아라비안, 아라비안 뭐 아라비안도 내가 개발한 안무여 여기 무대에 지금 하고 있는 안무 중에 아쿠아, 아라비안, 레이저, 아라비안, 파라다이스, 티파니, 아카아즈다 내가 개발한 거예요 근데 뭐 원래 있는 안무도 언니가 정리를 다 하시니까 고그도 언니가 정리했잖아요 너네 성형식도 내가 정리도 빠져야 진짜 언니가 뭘잘 보시냐면 사람들이 쇼답게 볼수 있는 거를 잘 수정해주시는 거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냥 춤이면 언니는 확실히 쇼를 많이 보셔서 그런지 그런 걸잘 수정해주시더라고 어 맞아 디렉팅을 잘해요 딱그 말이 맞다 이번에 공주하는 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처음에 공주가 안무를 나한테 테스트를 하는데 손 막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한 처음에는 와 잘한다! 이러다가 한 1분이 상걸했거든요 음 그쵸? 그래서 이것도 별거 아닌데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한 1분 동안은 아예 미동 자세에서 립싱크만 하게끔 내가 부탁을 한 거예요 딱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와서 여기서 띵띵띵에나나파노마 바나나나 여기서 손을 한번 살짝 펴준다 이렇게 나나나나 다시 들어온다 나나나나나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뒤에 1분 지나가는 면쿠니스타일이에 앞에서 너무 해버리면 뒤에가 질리더라고 이런 거를 수전에잘 보더라고 언니 때문에 쉘로 꽂혔거든요? 스타이즈 본 맞죠? 어. 봤는데 그거를 그냥 흘려 들었다가 이 가게에서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놓고 준비할 때마다 듣고 있어 어, 노래 좋아요 우리 안 틀어놓고 하 남자 주인공이 감독이래요 언니 저기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어 사실 21살짜리가 왔을 때 너무 적응이 안 돼서 계속 언니라고 했어요 계속 언니라고 그고 계속 더 예의를 갖추려고 하고 이랬어요 잘 버텨야 돈 벌죠 말해 뭐해요 벌어야 쓰고 써야 행복하니까 이빈님 막내가 어울리죠 저도 영원히 막내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먹기 싫어요 22살 너무 좋습니다 정신차려 보면 저도 한 30대 중반이 어느 순간 돼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저보다 늦게 들어오신 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진짜 가끔 보고 있으면 화도 나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게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분 안 나쁘게 말하는 스물다섯부터 시간이 약간 빨리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20대 중반부터 빨리 간다 하더라고요 뭐예요 언니? 어, 막내가 좋아요 나는 제일 막내가 좋아요 너는 해보고 싶은 공연 없어요? 우리 여름 시즌에 공연 바꿀 건데 저는 하고 싶은 공연? 아 그런 건 해보고 싶어요 뭔가 립싱크를 해보고 싶다 근데 진짜 여러분 입만 뻥거리는거 같잖아요 진짜 아니에요 그거를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웃음> 네가 오히려 그런 거 하기가 적합한 게그 예를, 예를 들면 B 노래 있잖아요 태양을 피하고 응. 싶어서 그런 노래도 중간에 딱사서 노래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포인트 한번탁 치는 것도 있고 그런 립싱을 해야 돼요. 너는 음. 댄스 보여줄 수 있고 임팩트 있게 립싱 크할수 있고 그런 노래가 되게 보면 많아요. 아니 이번에 저희가 기획하는 게 레디 만마 레디를 4인조로 할 거예요. 그래서 공주 색깔만 정하면 따로 의상을 맞추고요. 그러면 이제 너네가 중간에 치는 노래를 내가 생각을 하, 해야 되는데 너네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쇼? 곡이라는 이런... 려워요 임팩트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기승정조로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저도 많이 찾거든요 사실.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딱히. 내가 노래 하나 추천해줄까요? 뭐 있어요? 90년대 풍의노래긴 한데 좋아요. 그래도 임팩트 있어요 노래 자체가. 여러분도한번 들어봐요. 공연곡에 어울릴만한 노래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봐요. <목소리> 아니 이런 노래 괜찮은데 90년도 노래 안 같은데요? 괜찮죠? 네 응. 안무 해주세요 지금. 안무가 있어요 아 진짜요? 이렇게 3회이사는 건데 3회이서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한 명이 게... 아, 튀어 올라와 어디서요? 촤악 <웃음> 튀어 <웃음> 나와 그런 느낌이에요 옷을 그렇게 입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안무 봤을 때 이걸 자켓 입고 은색 브라에 손바지를 입었었어요. 그렇게 하고 중절모를 쓰고 탁 벗는 걸 바랐는데 나머지 언니들이 춤이 안 돼서 이거를 의자춤으로 바꿨어요. 멋있겠다. 이런 거 영상이 없어요. 언니 보고 싶다. 안무는 주주한테 가게 달라 그러는데 이걸 주주가 일본에서 했던 안무가 있는데 진짜 멋있는 거 있어요.